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AI HR 대변인 제키 손입니다. 지난 행사까지는 아바타 AI가 진행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실제 인간의 모습인 휴마타로 새롭게 탄생하였습니다. 2021년 5월 27일에 개최된 주한 외국 기업인 사관리협회 코펜 HR 영상 후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HR 학술 정보는 코트야드메리어트 남대문 한양룸에서 오후 6시 30분에 시작했습니다. 협회 회장이신 한국시티은행 이관영 인사전무의 환영인사 말씀과 건배 제안을 시작하였고 5월 특강의 시간으로 김현장 법률사무소 이준국 변호사께서 준비하신 중대재해처벌 등에 대한 주요 법률 내용과 쟁점에 대한 강의 시간을 마치고 네트워킹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특강 자료는 모임에 참석하신 정회원 여러분들과 예비 회원 여러분들께 이메일로 공유해드릴 것입니다. 다음 6월 정기 모임은 6월 24일 목요일에 개최될 예정이 오니 많은 참석들을 기대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정회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AI HR 대변인 제키 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